3월 새 달을 맞이했습니다 3월 한달 동안에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안전과 그리고 행복을 기도합니다 제가 삼일 교당에서 근무할 적에 원강 어린이집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4살부터 5, 7살 아이들 50여 명을 데리고 순천에 있는 국가 정원으로 기차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순천역에 내렸을 때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동순천교당 법당으로 데려가서 점심 도시락을 먹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오후에는 비가 그쳐서요 아이들이 하루 일과를 원만히 마치고 다시 기차를 타고 삼례로 돌아오는 열차 아니었습니다. 다섯 살짜리 여자애 하나가 살금살금 다가오더니 마치 무슨 비밀이라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 귀에 대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장님. 근데 원장님도 원불교 다녀요? 어떠십니까? 이곳에 계신 종법사님 또 존경하는 스승님들 선후배 교무님들 교도님들 그리고 예비교무님들 여러분들도 원불교 다니십니까? <웃음> 우리는 한 회상에서 같은 스승님을 모시고 같은 서원을 가지고 같은 꿈을 키우며 사는 일원의 가족입니다 대종사님 부촉의 말씀처럼 서로 업어서라도 감사하고 서로 업어서라도 영접해야 할 자랑스런 선진이요 자랑스런 후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겠습니까? <웃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을 잘 씁시다 신년법문으로 전상중보사님께서 내려주셨는데요 저는 이 법문을 참 좋아합니다 마음공부의 시작이자 마음공부의 완성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미국 현지인 교화를 하면서 키웠던 미주 총부에 대한 꿈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2년 전 원기 92년 미주 총부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었습니다 세계교화의 전진기지, 결복기 교훈을 열어가는 발진지 미국 현지에 맞는 문화와 전통을 접목시켜서 세계의 원불교가 드러나게 하며 교단 세계화를 유하자는 미주총부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었습니다. 지금은 열반에 드신 초타원 백상원 중사님께서는 원달마 개원 3년 전부터 당시 미국 현지인 교화를 담당하고 있는 3,40대 교무들을 모아서 미주총부 프로그램 준비위원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불법연구의 초창기 당시 대종사님께서 보여주셨던 익산총부의 그 공동체의 모습을 미주총부에 실현해보자 어느 날 원불교가 미국에서 붐을 일으켜서 한국으로 역수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며 미주 충부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원달마센터는 훈련원이 아니다 원달마센터는 훈련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였다가 우르르 사라지는 그런 훈련원이 아니다 신앙수행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도량 일과를 먼저 만들고 그 위에 화요선방, 토요법회, 수요선요가교실 주말이면 자신 스스로 프로그램을 가지고 원달마센터 일과를 지키면서 수행하는 셀프 리트릿 그래서 상시훈련 도량의 틀을 먼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원달마센터 가보니까 주위에 집도 없드만 누가 법회를 보러 온다고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법회를 개설하자 한달 만에 20여 명의 미국인들이 법회를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나서 질의 문답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맨 앞쪽에 앉아있던 머리가 하얗고 70대 정도 나이가 되어 보이는 미국인 남성이 손을 번쩍 들고는 화난 말투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최근에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까? 몇달 전에 병원을 갔더니 암 말기라고 합니다. 그것도 49일 동안 집중치료를 받지 않으면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까? 아내가 별거를 선언하고 떠났고 딸아이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해보았습니다. 왜낫유왜 당신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까 오늘 하루에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잃고 해고를 당합니다 왜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까 오늘 아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암 진단을 받고 그리고 생명을 잃어갑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면 안 되나요? 자위가 되었던 타위가 되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이별을 하며 삽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들 삶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조건들 속에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왜 당신에게 일어나면 안 되나요?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질문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직장을 잃고 건강을 잃고 가족을 잃고 두려움과 외로움과 공포와 아픔과 절망의 그런 순간을 당했을 때 당신은 그 고통을 원망의 그릇에 담겠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그릇에 담겠습니까?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원망의 그릇에 담을 때보다 감사의 그릇에 담을 때 훨씬 더그 문제를 쉽고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은 그 고통이, 그 고통이 당신이 아니란 말이죠. 당신은 그 고통과 아픔을 알아차릴 수도 있고, 지켜볼 수도 있고, 또 원망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감사를 선택해서 그 감사를 변화시키고 활용할 수도 있는 고통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은 건강을 잃었고 직장을 잃었고 그리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고통을 원망의 그릇에 담겠습니까? 감사에 담겠습니까? 그분이 한참을 멍하게 앉아있더니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무엇을 할까요? 당신이 모르는 당신의 대답을 남인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허나 정말로 당신의 길을 찾고 싶다면 명상을, 선을, 수행을 시작해 보세요 그 이튿날부터 그분은 아침마다 새벽 좌선을 빠지지 않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화요법회, 토요법회 일주일 두번 법회를 빠지지 않기 시작했어요 미국인 장로교의 신도 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훈련 시에는 호흡곤란을 대비해서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스통까지 생긴 산소통을 끌고 와서 정기훈련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원달마센터 숙소 청소를 함께하고 마당 풀뽑기를 함께하고 교무님들의 영어 발음 지도를 돕기 시작하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4년이 지난 지난 원기 100년 5월 1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던 원불교 100주년 기념식에 그 감격으로 참석을 하고 영산 성지와 익산 성지 꿈에도 그리던 성지를 참배하고 달려와서는 아 교모님 보세요 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원불교에 입교하여 번명을 바꾸는 나는 크리스천 앤 원부디스트다. 나는 기독교인이자 나는 자랑스러운 원불교 교도다. 지금도 기쁘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잘 쓰자고 하면 보통 미국인들은 어떤 마음을 잘 쓰냐고 묻습니다. 일어난 바로 그 마음이란 말이죠. 지금 일어난 바로 그 마음을 잘 쓰는 것이다. 경계마다 일어나는 마음을 요한번두번 번 감사로 돌리고 보면 그것이 패턴이 되고 습관이 되어서 천번만번의 감사가 감사생활이 되어서 우리들 생활을 변화시키더란 말이죠 원망과 감사가 싸우면 어느 쪽이 이길까요? 원망과 감사가 싸우면 어느 쪽이 이길까요? 네, 그렇습니다. 먹이를, 주인이 먹이를 많이 주는 쪽, 에너지를 많이 보내주는 쪽이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국인 교두님이 나는 일터를 잃었고, 나는 건강을 잃었고, 나는 가족을 잃었고, 그래서 나는 불행하고 외롭고 절망적일 때, 그 원망을, 그 분노를 천번만번 번 감사로 돌리고 돌리고 돌려보았더니 원망으로 감사로 오락가락하던 마음이 결국은 감사가 이기더란 말이죠 에너지를 더 맞는 쪽 감사가 원망을 이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적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외로움이 일어날 때 천번만 번을 멈추고 또 멈추고 알아차렸더니 원망할 때나 감사할 때나 훤하게, 밝게, 고요하고 평화롭게 좋다, 나쁘다, 분별하기를 멈추고 헌하게 밝게 평화롭게 크고 밝은 것이 드러나더라 그 순간 무한한 자유가 열리더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서구 수행자들에게 있어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마음 그러면 마음, 가슴을 가리키지만 서구인들은 마음 그러면 머리를 가르킵니다. 이 말은 마음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는 라 그런 의미입니다. 티벳 불교, 일본 불교, 미얀마, 베트남, 중국 명상센터를 쇼핑하듯이 수많은 명상센터를 돌아다니며 수행을 했던 그런 서구의 수행자들이 이제는 알겠다 마음이 몸을 거리는 것을 알겠다 그러면 내가 화가 날때이 환한 마음소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길들이게 하는 것 소가 소를 길들이지 못한단 말이죠 내 마음소를 길들이는 목동이란 어떤 의식을 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불교 교모님들은 대답을 합니다 아 그거 정신이다 정신이 뭐냐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해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런 상태이지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롭고 마음이 시비의 분별주착이 사라진 언어 도단의 입정처이지 아 그러면 알겠구나 정신을 차리고 정신이 들어서 정신 수양을 해야 하는구나 우리는 우리들의 이 수행을 20년 30년 해왔던 이 수행을 다음 단계로 이끌어줄 이런 영적인 스승들을 우리는 가뭄의 단비 기다리듯이 기다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그 기독교인이자 원불교가 되었던 교도님처럼 그렇게 우리는 기다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쓴다는 것은 지금 바로 일어난 그 마음을 잘 쓴다는 것이며 동시에 그 마음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하루 수십 수백 번의 경계를 당한다 할지라도 환하게 고요하게 평화롭게 공적 영지의 광명이 드러나서 자성을 떠나지 않으니 자성의 정과 자성의 해와 자성의 개가 언제 세워집니까? 경계 속에서 세워지더란 말이죠. 수십 년전 제가 이런 이야기를 수년 전에 신이 나서 자산 상사님께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서 그거 쬐끔 알았어.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다 거기 있는 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내한 마음이 일어나실때그 안에 다 우리 교법을 가뭄의 단비라 표현하는 미국의 교도님들이 출가의 마음을 냈다가도 제도와 문화의 벽에 부딪혀서 물러나는 사례를 11년 동안 미국에서 종종 지켜봤습니다. 한국식 원불교, 한국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옷 한국에 맞게 제도화된 그런 원불교가 아닌 세계 곳곳에서 그 시대와 지역을 따라 대종사님 본의를 살려내기 위해서 미주 총부의 꿈이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미국이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보편성을 인정받았다고 라 하는 것은 곧 세계화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국내 교단 현실도 이렇게 어려운데 미주 충불하니 이런 이야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제가 출가하여 살아온 30여 년 동안 우리 교단은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요 제가 처음 출가하여 정화단에 정화원에 입사하던 날, 집에서도 먹어보지 못했던 그 짜딧짠 김치를 기억합니다. 후진들 단백질 섭취해야 하니 뜨거운 밥에 날계란 깨트려서 마가린에 비벼 먹던 그 밥을 기억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선지님들은 그런 저희들보다 더 어렵고 각박한 그런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학창시절 학기 초 학기 말 대산 상사님을 뵈러 왕궁을 가면요. 은그 협소한 비닐하우스 속에서 대산 상사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세계를 품게 하셨습니다. 이론주의다. 세계주의다. 대종사님은 어떠셨습니까? 대종사님께서는 일제강점기 국가의 존망조차 희미했던 시절에 초가집 몇한 몇십 명 제자들에게 우리가 장차 세계적 큰 회상의 조상이 드러나리라. 우리가 장차 세계적 큰 회상의 조상으로 드러날 것이다. 세계를 품게 하셨단 말이죠. 인류 미래학자들은요. 50년 정도의 정부 시내가, 시대가 지나고 나면 드림소사이어티 꿈꾸는 공동체 시대가 온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미래는 꿈꾸는 사람,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단의 미래 또한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꿈꾸는 교단, 꿈꾸는 중앙 총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지님들은 후진들에게 꿈을 전해주시고, 후진들은 선지님들로부터 받은 꿈을 심고 거두어서 또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그 세대들은 그 다음 시대의 꿈을 실현하는 그런 자랑스런 선진, 자랑스런 후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대종사님께서 국제부장님이시라면 무엇을 하실까? 종종 생각을 해봅니다. 국내 에 안주하라 하실까? 아니면 세계를 향해 나가라 하실까? 그래서 저는 전산종법사님의 경륜을 받들고 교정원 감찰원 양원장님 모시고 교정원 각 부처와 협력하면서 해외 23개국에서 대여개의 교당과 기관을 운영하며 살고 있는 130여 명의 교문님들과 함께 미주총부의 출범과 교단 세계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그런 국제부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선지님들 후진님들 이곳 충부가 원불교 교단의 미래를 열어가는 꿈꾸는 총부가 될수 있도록 파수 공행 손잡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